돈까스 먹어볼까 칠단으로 겹겹이 쌓은 돈까스 치즈 흘러내리 o 고기 치 치즈 기치 치즈 안어어봐 벌써 맛있있어 n t g 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t get the mother. Don't get the m o t 이거는... 어머! 진짜... 왜? 너무 장난거야야 이거... <웃음> 뭐야 막... <웃음> 아이씨... 진짜... 말이 없어졌어... <웃음> 얘는 아까 먹었을 때 이게 몽쉘이야? 그냥 모양만 카피한 느낌이고 그냥 맛이 아예 달라. 카카오인데 그냥 그 진한 카카오 향만 나고 뭐 크림처럼 부드럽고 그런 맛은 없어요. 야 이거 맛있는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응. 맛은 있었어. 근데 이 몽쉘이 붙어서 맛없는 어. 그것거 만들죠? 어. 아 몽쉘 근데 오랜만에 먹고 진짜 맛있네. e t h u s i a s t 야, 엄청난 비주얼. 야, 치즈 맛이 진짜 강하거든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뭘 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일단 김치 시즈닝, 핫소스, 케찹, 그리고 튀김 닭소스 한번 하나씩 뿌려 먹어볼게요 일단은 제일 좀 약할 것 같은 시즈닝 먼저 김치 시즌이 일단 어울려요 이건 안 어울려요 고추장 맛이 너무 세게 나 살라미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, 비주얼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야, 밥도둑이네. 얘가 오히려 그 햄에 약간 살짝 새콤한 맛도 들어있는 것 같고, 감칠맛이랑 뭔그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잘 어울리는데요? 그리고 혹시나 이게 짤까봐 제가 이거 아기 치즈를 했거든요? 괜찮은데요? 얘는 그냥 케찹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질 맛은 어울리는데, 짠! 어우 짠을 안 했네. 이 흘러내린 거 봐. 흡착이 더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. 빨간 게 맛있어 진짜 밥도둑이에요 되게 스팸 먹는 느낌 나거든요? 뭔가 신기한 거 먹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맛있긴 한데 얘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8,000원 정도 든단 말이죠? 근데 맛만 보면은 스팸을 먹 <웃음> <뭔가 웃음> 아,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얘를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세자치즈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에 너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자치즈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! 이거 햄도 괜찮은데 약간 육전용 소고기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돼지고기도 돼지치즈 돼지치즈 이렇게 해서 싹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